어? 뚜뚜아봐 자, 뚜뚜뚜뚜뚜 와. 야,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. 자, 아니야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우와! 쿡쿡쿡쿡 숙청. 퍽퍽 숙청. 어, 어디 갔노 야, 이거 어디 갔어? 자, 하이, 쿠 반갑습니다. 오늘 한번 해볼 덱은요, 요렇게 여러분들이 신청 주신 덱입니다. 동물 나온 갓킹과 얼티밋연매 쓰고 라반 나오서 한번 해봐달라. 이 말씀 아닙니까?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실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마스덱 잡는 영상 알려드렸잖아요. 그게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. 그 덱이. 그러나, 그냥 센 사람 다데고온 느낌이거든, 지금 이거는. 그러면은, 봐달라 한 게, 이렇게 해봐달라고 하셨어요. 이게 과연 제가 알려드린 그것만큼 탈상력이 쎄 거냐 보자고 팍팍콱연매리 처음부터 이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요즘도 밖에 안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알려드린 덱이 워낙 쎘던거예요 그러나 쎘다 좋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맞으면 연매힘 돌아오거든? 힘 돌아오면 또 좋기 때문에 도도도도도도 두둑다자 보호막으로 하나를 막아보는 바람에 힘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전체기가 먼저 냐 1인기가 먼저 냐인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팍크닥 팍크닥 팍크닥 풀 카운터 업크닥 도도도둑자 1인기 한대 때려놓고 자힘돌아왔고요팍쏴 뚝뚝 쭉쭉쭉쭉쭉 못 죽였어? 그럼 1인길 뒤에 쓰는 게 나았겠다. 어, 이게, 이게. 일단,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고 오시고. 그게 진짜 워낙 좋았어가지고. 아, 그래도 이대에게 어떤 유영하는 것도 한번 더 연구해 봅시다. 좋을 수 있어요. 좋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아직까지 형도 막 살아있고 포텐이 많거든요. 이렇게 할게요. 수십 보겠습니다. 아, 그냥 수십 볼게요. 얼티민 형님이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버프 드렸고요 형님. 기본 능력치 15%에 주피 25%까지 받은 상태에서. 투투투투투투 투. 어? 이봐봐. 자 투두두두두두 두두. 우와 뭐야 야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야, 제가 1인길이 뒤에 써서 잡을 수 있어 아, 아, 좋다 야자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푸두두두두두 하고요 푸두두두두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쿡쿡쿡쿡 쿡쿡쿡 여기 어디 갔나 야, 이거 어디갔어? 야, 잠깐만요! 우리 형님! 71만이 나왔다고? 이스, 그냥 이성이었는데? 뭐, 지금, 구리도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, 막 한데. 아니, 우리 형님 진짜 이 정도로 세세요? 자, 우리 형님 마지막 공격이긴 합니다. 투, 투, 투, 투, 투스! <웃음> 아, 잠깐만, 이걸. 와, 진짜 이거. 뭐 맛이 이게 오히려 아슬아슬하니게더 맛이 있구만 이덱 추천하신 분감찬합니다 칭찬합니다. 칭찬합니다. 이번엔 내가 조금 더 잘해볼게요. 지난번 추천드린 덱처럼 딜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깨 맛있는 덱 좋고요 반갑습니다. 연말에 1인기로 찬드라님을 죽인 심도 라운 1인기로 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해봐달라고 하신 건요렇게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번 해보자. 어 일단 해봐달라고 한 대로 한번 더 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생각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피해를 못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전체기 하나 써놔야 굴레를 나도 하나는 빼니까 하나를 빼야 다음번에 상대도 때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지 자여기 이제 보호막을 깨지 못하더라고 자, 하나 차감됐고, 굴레. 굴레 두개 차감됐습니다. 이러면은 힘이 돌아왔다, 그죠? 아까처럼 내가 티이 너무 쓸 거다 생각해서 이걸 고르지 말자. 이 말씀이죠. 그래서 어, 이거 쓰고요. 힘 돌아온 걸로 때리프고. 그,도,도, 어때, 어때, 어때, 요거 어때. 아까보다는 조금 딜 계산이 좀더 패에 맞춰진지 않았나. 툭툭툭툭툭 두두두, 봐 그렇게 안 세. 연맬이. 힘 돌아왔다고 막 30만 나오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. 우리 형님 거는 툭툭툭툭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. 이성이었지만. 제가 보기에 단일기 힘도 그렇고. 우리 도장깨기 때부터 알긴 했잖아 그냥 때리는 1인기는 얼티미 형님을 능가할 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팀 돌아온 연매리 다니기도 얼티미 형님의 직원을 능가하지 못한 거두 장깨기 할 때도 그랬었어요 엄마가 또 형한테 또 감히 또 필사기 겨누고 이러지? 어? 그 필사기 쓸수 있을 것 같아? 들어갑니다 굉장히 셀 걸로 예상이 되고요 도도도도도 싹 툭툭툭툭툭툭 자 우리 형님만 믿습니다.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얼티밋 에스카 도루뽀뽀뽀주크되시원하네 진짜. 자 계속해서 갑니다. 이제 그나저나 정말 각킹의 버퍼 서포터로서의 능력이 대단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 창을 만들어 줬더니 굉장히 좋은 서포터가 됐다. 이거 단단한이거든요 지금. 어레이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도도도도 일단 얼티밋 형님 거 이거 모아놨다가 좀 다쳤을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지원을 먼저 좀 쓰겠습니다. 지원을 뭐 49만 0천이라고 대충 썼는데 저렇게 나옵니까 형님? 일단 각킹이 추피 25% 드렸고 기분이으로 15% 드린 상태니까 와 미쳤는데? 거기다 보호막 있어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 <웃음> 그리고 힘 돌아온 연맬도 있고, 우리 얼티미 형님 직원도 있고, 좋아 야, 이거 나쁘지 않은데, 여러분? 자, 일단, 주피 받고, 힘 돌아온 전색기 쓸게요. 직원 하나 들어가고.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우리 형님 좀 다친다 그러면은, 그레이지 프로미션, 첫 번째 판처럼, 뿍뿍뿍뿍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상대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, 이긴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. 되게 괜찮은데, 이렇게 되면? 먹고 아, 방금 저, 저, 저, 저, 저, 그거였구나. 무명 버프 받은 애를 때렸구나. 아 그거까지 좀잘 보고 갈게요. 무명 버프 받은 애는 겁나 단단해요. 그거 안 받은 애를 때려서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좀 세게 때려주세요. 예. 오케이. 좋아요. 얼티비 형님 갑시다. 이제 우리. 좋아요. 좋아요. 아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어? 얼티비 형님 삼성 한번 보자. 우리. 다 필요 없고. 예? 아 삼성은 아니구나 잠깐만 미안합니다 잘못봤네요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죽지마봐 그 죽으면 수치가 좀 떨어지겠지 아 죽죠 35만 아까 내가 무시했으면 미안하다 연매라. 35만 터지고 있고요 쿡쿡쿡쿡쿡자 이거 버프 이게 확실히 무명 버프 받은 애들 진짜 겁나 단단하긴 하다 자 이번 판은 연멜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두명이야두명의 주인공을 보좌하는 각킹이다 이 말이잖아 괜찮은데? 아 기절 아 연멜 이번엔 주인공 하려고 했는데 자 요렇게 톡톡톡톡톡쿡쿡쿡쿡쿡 야, 분명히 주인공 연멸해주고 싶었는데 아! 연멸 주인공이다! 갑자기 연멸이 내가 할래! 이랬어요. 잠을 벌떡 깨면서 어, 연멸이 주인공인데 문판은 버크당! 자 이렇게 되겠죠 우와! 북샷다옹! 자 이렇게 연멸이 문판 주인공 주인공이 두 명인 덱이다 이 주인공 덱 이렇게 보면 되겠나?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작전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남은 한 명이 해결한다 이런 느낌 오, 요리 안먹고 들어갔다 야 계속됐다 아, 큰일났다 초살당하겠는데 잘못하면 요리를 안먹어도 킬로대한테 후턴이 잡히지는 않았다 후턴 잡혔으면 초살당할 뻔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하네 뭐부터 써야 될까 요렇게 가볼게요 첫 스타트가 뭐가 좋을지가 감이잘 안옵니다 이댁이 주로저는첫 스타트 하나 죽이고 시작하는 게참 좋거든요 어이구 우리 형님이 이걸 킬을 따뿌네요 이거는 킬을 딸수 없는 느낌이었거든 톡톡톡 정족불명댁이에요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상대치고는 상당히 잘 때린 걸로 보입니다 오, 잠깐만 낙석입니까? 어 다음번에 낙석 그러나 누나 큰 어, 털어들어있네 쉽게 안 죽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다니기 전체기 한번 욕심 한번해볼게 이렇게 갈게요 자 연맬아 네 멋진 모습만 어? 보여주라 힘 돌아온 연맬의 전체기 빡빡빡빡 빡4 빡, 빡, 빡, 빡. 6만 저거는 저 덕이 잘못한거요 너무 단단한거야 빠바바바밤 아, 그단까지. 근타로 들어있는 베물누나가 무명이랑 서있다. 못 죽이거든요? 차라리 무명을 죽이는 게 낫다. 와, 섬뜩하다, 진짜. 섬뜩해요. 프로미에서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임마, 도 퍼프 3개 지가 받았네. 그렇다면, 베물누나를 아니야. 근타로 있는 베물누나를 때리는 거 아니야, 진짜. 아니야. 요렇게 갈게요. 요렇게 갈게요. 못 죽일 수 있어요. 차라리 전마 죽이는 게 나아요. 3개 받았어도. 자, 우리 힘 돌아오거든요? 힘 돌아온 연매? 빠바바바박! 천만만 치기고 나면 패멀누나가 아무리 단단하셔도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근데 오, 우리 누나 필살기 받았네 이래서 프로미너스 하나 놔두고 싶더라 뭔가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굴레도 두개 있고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한번치 봐주시죠 <목소리> 이게 패멀누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했어요 누나 누나 이번 거셉니다좀 많이 쎄요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팍팍팍꽉꽉꽉 야, 한 명한테 43번이요. 3명이었으면 얼마고? 얼추 130만 팀이 나오는데. <웃음> 이래서 우리 형님은 프로미너스 하나쯤 킵해두는 거참 좋다. 자, 계속해서, 어 맛있는데. 마지막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. AI 이길 바라면서. 이게, 입마를 바로 초살 낼수 있으면 이기잖아. 근데 이거 초살 못 내거든? 아까 보셨다시피. 첫 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뚜렷하게 느낌이 안 오는 덱이다. 와우, 자 우리 형님 좋아요. 자 이렇게서 찬드라부터 잡고 시작하면 찬드라를 잡고 시작하면 개꿀이다. 자 연맹 힘이 돌아왔지만 우리 보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봐주시죠. 쫑쫑쫑쫑 쫑. 도도 도도 도도. 어, 1점 차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. 자 힘이 돌아왔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? 이렇게 되는 거. 요렇게 언제나 버프는 올리고 버프 받고. 도도 도도 도도. 빡! 다안 죽었네. 죽었으면 옆으로 튀는데. 끈타르 들어있었구나. 피가 튼네. 꽝까지. AI인 것 같아요. AI. 사람이었다면 인사를 나누고 나갔을 것 같아요. 어, 우리 얼티미 형님은 지금 잠식당해서 힘을 못쓰겠고요. 아니다. 이렇게 갈게요. 톡, 톡, 톡힘 돌아오고. 이게 낫겠다. 이번엔 갓기니까 안 받고. 끈타르는 어? 아까 연매란 죽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. 두장 써서 힘이 돌아왔고요. 빡, 빡, 빡, 빡, 빡. 빡. 이렇게까지. 각킹 단단하죠?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덱 어땠나요? 나쁘지 않은 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신덱 잡는 찐덱 그때 보여드렸던 그덱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